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네 이번에 만들어 보게 될 것은 뭐냐면 어, 어느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JKG 뮤직에 나오는 썸네일을 따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 그 분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JKG 뮤직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듣는 음악 채널 중에 하나인데요 썸네일이 되게 간결하고 예쁘게 잘 나와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런 비슷한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완전 똑같이 만들면 조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파워포인트를 켜봤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켰을 때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 비율이 16대 9 비율이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상단의 디자인으로 가면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하는 여기 왼쪽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 누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를 여기에서 화면 슬라이드 쇼 16대 9 비율로 이런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양옆으로 길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이 상황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일단 이미지부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그림 자 일단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지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는 인물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인데요 왼쪽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딱 알맞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춰서 일단 이미지를 크게 키워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도형을 집어 넣을 건데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채우기 검정색으로 채워줄거고요 그리고 투명도를 한 20%정도 줘볼게요 이제 왼쪽에다가 조그만한 선도 그려줄건데요 여기 있는 이 도형을 그대로 왼쪽으로 복사를 할겁니다 컨트롤 쉬프트키를 누른채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개체가 복사가 되거든요 수직수평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고 여기 왼쪽에 딱 붙여주는거죠 그리고 배경색상을 파란색? 일단 파란색으로 한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도형을 집어 넣을 건데요. 어떤 도형을 집어 넣을 거냐면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둥근 위쪽 모서리라고 하는 이 도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선택하시고 일단 이렇게 길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둥근 모서리 도형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노란 점을 이동시켜서 더 둥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살짝 이렇게 좀더 둥글게 그리고 회전을 시켜 줄 겁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회전시켜서 여기에 딱 나와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을 여기 있는 똑같은 파란색으로 바꿀 건데요 선 없음 파란색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이지샘 뮤직이라고 글꼴을 키워서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글꼴은 좀더 눈에 띄는 글꼴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노스퀘어 엑스트라 볼드채로 일단 기본적인 글꼴로 한번 해볼게요. 이지샘 뮤직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시킨 다음에 아래쪽에다가는 무슨 탑10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자, 저는 best 10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썸네일 하나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그대로 이미지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이미지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대로 썸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 파일로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 볼게요 파일 형식을 png 형식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저장해 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슬라이드만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이 화면만 이미지로 저장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로 바뀌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색상만 바꿔주게 되면 자 이것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색상만 바꿔줘 볼게요 자 이런 색상으로 해서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여기 뒤에 있는 이미지만 바꾸면 그대로 쓸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런 모양으로 만들면은 솔직히 JKG 어, 뮤직스테이션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지샘 스타일로 조금만 변경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저는요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도형을 그대로 쓰진 않을 거예요 여기 에 있는 이 도형의 도형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탑 10을 굉장히 크게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작게. 이제 스탠뮤직 베스트 10 애초에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하나 또 드린다면. 자 이런식으로 좀 응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이큰 틀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파일은 제 블로그에다가 공유를 해둘게요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을 때 마음껏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 너무 똑같이 따라 하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만의 스타일 찾아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유튜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 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